나와+ 나와 민규+ 민규 나온데 민규, 민규, 민규 나온데 우리는 김센김 사람이 어, 제일... 나가 야 힘으로 힘으로 선생 앞김 사람이 나와제김힘사람나김사람다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자, 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러면동 약간 동현 김동현+ 자. 민규 씨. 오늘 미니게임을 공개합니다. 미니게임은 <웃음> 본발바닥 밀치기입니다. 어? 자아 밀치는 걸 하는 거예요. 밀치고 발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 태연을 밀치겠어. 그러니까. 아 자, 치마 입은 선배 한번 힘껏 밀쳐봐. <웃음> 다시 말씀세요 스스로 주는 거야. 여러분. 아, 뭐라고 얘기하잖아입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입었어. 아, 씨, 아직 입었어. 정장 말이나 하라고. 그래. 그래 멤버들 봐요. 멤버들 봐. 어, 흔들릴때 멤버들 봐. 어? 밀지만 면 돼. 밀어버려. 대선배 밀어버려. 대선배 버려 대선배 혼쭐 내버려. 그런 게 여기서 다 대선배 오늘 한번 꺾어보자. 민규 씨 잘생겼다. 아, 진짜 밀잖아. 그런 거 준비. 서로 보시고. 민규, 준비. 민규야. 그래. 준비. 민규 형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야. 멋진 거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밀어아세찮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럼 동현이 나가서 진짜 정정아 그래. 아, 그래. 정정당 정정다 하게. 제급만 맞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오케이. 아, 어, 어, 나, 그 무서워, 뭐야? <웃음> 아, 아, 아, 진짜 이길 수도 있 야, 제급 맞혀요. 진짜. 안긴볼 거야. 아 맞네. 더 앞으로. 그럼 발 떼지 말기. 네.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안되는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웃음> 발대지 말기. 요즘 <이건> 발대지 말기. 예. <웃음> 네. 저 적이 없대. 동현이 형. 저 문제 없어. 아, 이겨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오. 오 무조건 진짜. 아니, 제발 어. 이겨줘.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이겨줘. f r i d a